어떻게 마음을 얻어 이 입에 소문 나게끔 네입 아, 입으로다가 입으로. 아, 그러니까 그런 땐 가차없이 서비스 줘요. 깜짝 놀래죠. 두부로 제트죠. 내가 친밀감을 갖는 거죠. 이야. 그러면 우리 이런 아이디어도 대단하신데 이 단골을 얻기 위한 네. 노하우 좀 하나 알려주세요. 지금 또 많이 소상공인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또는 내가 식당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 많을 텐데 네. 어떻게 해야 음식도 맛있어지면 사실은 또 단골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. 아 그러면 어떻게 마음을 얻어 이, 이 음식을 첫째 맛있게 해야 되고 네네. 또 구전 마케팅. 음. 소문 입에 소문 나게끔 네. 이걸 잘 해야 돼요. 네. 또 50분한테 뭐꼭뭘 줘서가 아니라 네. 그냥 입 아, 입으로다가 입으로. 아니 그러니까 뭘 음식을 주는 거는 돈 드니까 그냥 입으로. 네. 아니. <웃음> 근데 돈이 들어가도 주기 어, 줄땐 줄 주고. 그러면 저는 음. 그런데 가짜 없이 서비스 줘요. 어. 두부 줘요, 두부. 두부. 아, 어. 두부 한번 딱딱 썰어다가 네. 딱돈드십시 깜짝 놀래죠. 그 두부는 비싼데. 그래도 그냥 시요 다음을 봐야죠 투자, 아, 제투자딱 봐가지고 그러면 두부 번을 촥. 어. 네. 그리고 또 입으로 딱. 그러면 입 서비스는 네네. 어떻게 합니까? 그냥 뭐 내가 음. 그 사람이 뭐 충청도 말해잖아요. 네. 그럼 제가 처가집이가 충청도 홍성입니다. 아. 그리고 처남이 아, 충청북도도 살아요. 어. 그냥 충청도 뭐뭐 뭐 충청도 뭐 서산이면 뭐. 아 난. 홍성이요. 홍성도 아니면서. <웃음> 홍성이요? 그러니까 와이프가 홍성이니까. 네, 나도 홍성인거죠. 아 그러면 아 이거 개갈 안 나게. 저. 충청도 사투리 아니에요. 오, 그래요? 사투리를 써요. 그냥. 그리고 이제 뭐 충청 작은 천하면 청주 사는데 아 청주 여기 아 유심천 딱 내가. <웃음> 유심천. 네. <웃음> 어. 아 거기 어디 뭐뭐저 음. 약수터 어. 초정약수 이런 것 얘기하고. 어. 그 그러니까 지역마다 게 포인트를 배우고 계셨다가 하는 네. 네. 척을 하시는군요. 네. 자 그럼 네. 전라도 갑니다. 전라도. 호남. 네. 호남에도 아, 갔어요. 호남에도 네. 네. 가면 이제 목포라 이거요 네. 그럼 아그 목포에 가니까 유지단사 올라가는데 여기 뭐, 뭐어이난형 아. 목포에는 뭘 나오더라 산속에서 말이야. <웃음> 어? 그런 걸 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친밀감을 갖는 거죠. 이야.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실 때까지 음. 가서 인사. 정직하게 해 줘. 아 나가실 때까지. 네. 그러니까. 그리고 음. 만약에 민원이라는 게 아주 안 생길 수가 없어요. 예예. 예, 예. 그러면 100% 트가 해고를 합니다. 어떻게? 해, 무조건 그렇게? 잘못하고 사과하고. 아 잘못했다. 변명하지 않고. 네. 돈도 안 받아. 안 받고. 음. 응, 그냥 아. 음식값은 안 받아. 아. 잘못했습니다. 아. 다시 한번 보세요. 명함 딱드리면서 다시 찾아. 그런데 그런 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던데. 아 많죠. 어. 제가 예. 미국에서. 예. 햄버거를 배달해 갔는데 네. 미정원입니다 텍사스에 네. 네. 근데 햄버거 하나에 그때 4불 9불이었어요 음. 근데 팁을 5불을 줘요 오. 그 흑인 여자가 어. 그래서 가서 줬는데 조금 있다 전화 왔어요 음. 너 이리와봐 음. 너 햄버거에 머리카락이 있다 이거야 팁을 줬던 그 사람이 네 그래서 네. 왜 그랬대 거기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음. 이거는 내머리하고 그 아니야 이건 니네 머리지 꼽슬머리 음. 아니야 그렇죠. 어. 그래도 미안해 쏘리 음. 돈 다시 주고 가져와요 와. 그걸 배워갖고 배워 왔어요 제가 아, 거기선 싸우지 말고 네. 누가 봐도 이건 지 머리인데도 안말안 네. 하고 그냥 네. 잘못했어요. 그리고 여기 우리 한국에 서 와서도 네. 한국 사람들도 좋은 분도 많지만 개 중에 음. 브레이크 걸어 사람 이 있어요 네. 뭐 마늘 뿌리가 있는 거 이거 네? 걸려 마늘 뿌리 마늘 뒤에 있는 거 꼬리 꼬리 이거 혹시가 다 직원들이 안자르게 있어요. 아. 이거 갖고 문제 삼뭐요또 아. 막걸리 유통 기간 지난 거. 요거 어. 유통기 이짧잖아요 막걸리는 한 이틀밖에 그래. 안 돼요. 장수 막 이거 갖고 해봐. 네. 어. 그럼 그냥 막 보쌈에다 막대짜갖다가주죠 어. 그리고 한 3일쯤은 구청 우생과에서또 전화와요. 어. 이런 일이 있었다고. 어. 잘못했습니다. 잘못했습니다. 무조건 잘못다고 했 해야 돼. 아. 내가 서선나서는뭐 했고요. 아. 잘못한 거를. 아. 네. 그리고 잘못한 거를 빨리 해결하는 게 최고예요. 음. 길어지면 큰일 나. 오히려. 응. 사회에서도 아. 마찬가지예요. 진상이 있고 의도적으로 하고 내가 잘못 안 했다 그러더라도 그냥 인정하자. 네네. 잘못했습니다. 아. 네. 그냥 잘못했습니다. 아. 우리 직원들이 몰랐네요.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없겠습니다. 그냥 사정에 아. 그게 최고예요. 그, 그쪽 그 위생과에서도 좋아하겠어요. 그냥 바로 인정해 주니까. 아, 그러면요. 음. 그래서 음. 1년 안에 또해면 챙겨 처부 내리겠다 이거예요. 음. 그래서 네, 알겠습니다. 잘못됐습니다 음. 그리고 서 이번에도 그래도 한국 표준 협회 네. 거기서 제가도 아, 어, 은상을 받았어요. 3대째 손두부에. 오, 3대째 손두부. 네. 오오. 그것도 받고 예. 또 유명엔 또 쉽게 해서 뭐 예. 이런 방송에 나와도 안 되지만 예. 연예인들 많이 옵니다. 음. 네. 또 입소문이 나니까. 네네. 네네. 이렇게 입소문이 샥 하려고. 요 예. 그렇습니다. 아, 그러면 시겠어요야참 음, 제가 성공한 음. 길은 네. 참 기가 막히죠. 근데 보니까 아이디어가 굉장히 그빠짝반짝 하시고 트렌드를 잘 읽으시고 그리고 잘못했으면 무조건 사과하시고 그럼요. 또 어떻게든지 고객 들하고 친해지려고 막 정말 머리를 쓰시고 그런 네.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 같은데.